4월 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채선물 이원김이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연준 이사의 강력한 긴축시사 발언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존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던 라일 브레이드너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강력한 긴축시사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증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가도 긴축 소식으로 동반 하락한 모습이네요. 2월 미국 무역 수지는 예상보다 적작폭이 커졌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만성 무역 투자는 당연한 결과고요. 그렇기에 현재의 금리 인상 분위기를 돌릴 힘은 1도 없어 보입니다. 내일이죠. 미국 기준금리 결정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는데요. 이 와중에 비둘기도 하나씩 둘씩 독수리로 돌아서는모양새네요 홍콩물을 기대하기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비둘기만은 더욱 힘있게 날아올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50% 매도 50%로 매수 매도가 완전히 대할것만이네요 원유는 매수 96% 매도 4%로 면일과 매수권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3%로 매도 92%로 여전히 매도 과열 공면입니다. 3일째네요. 오늘도 금과 원유에 주목하겠습니다. 과연 긴축 이슈와 공급 이슈 중 누가 승자가 될지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진입한 원유시장 각별히 유의해서 살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삭은 여전히 14,720포인트와 15,270포인트 사이를 못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원유는 전고점인 105.5에서 5달러에서 강력한 저항이 보이네요. 금은 1,915불에서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은 관외도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선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원유는 긴축 이슈에 더해서 현재 과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저항선 위주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선물 고객님들께서는 H 이스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충전 유진투자선물 2원 e 이었습니다. I wish you in good bye.